하월 휴자 오늘은 꿀잼 만화 리액션 시간 아왔습니다 오늘 영상 무려 알파벳 로어 VS 레인보우 프렌즈 제일 핫한 녀석들이 대전쟁을 일으킵니다 게임톤 툰즈님의 꿀잼 며차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뽀뽀 여기 그 f 의 산이잖아요 R, E, T 갇혀있고 거기, 아이도 지금 상태가 위험해 보입니다. 그래요. 깜부였던 애니 애플을 처리하러 왔었죠. 자, 영웅 모드에 들어간 MVS 애플. 빵! 와, 역시. 영화 웅앱어앱 어, 상당히 강력하네요. 어, 아까부터 저 궁금해 좀뭐 어, 뭐야 저 틈은? 어이, 아이. 아이. Yeah. 녀석. 너가 나섰대. 에파 아이의 합체! 착칵스. 후후후후후후. <웃음> 아이 레저퍼! 오, 애네 증표 흡수. 와이! 하하하하! 예. <웃음> 이렇써난 최강이 되었다. 휴! 오! 오 차원의 팀이 생겼어요. 오, 와우! 와우! 아, 이렇게 해서 레인보우 프렌즈들이 있는 차원으로 넘어온 거구나? 아, 프렌드? 예전에 친구였던 애들이 전부 다 넘어왔네요. 어, 잠깐만. What a 그 살아있는 알파벳들? <웃음> 음. <웃음> 알파벳들이여, 일어나라! 와, 뭐뭐뭐뭐뭐 어떻게 조합하는 설마, 파이어? 불을 일으키려는 거? 야 전부 빨아들여서 큰거간다 아! 습격당해 버렸어. 오케이 okay, 오케이 okay, 오케이. Okay. 레이버 프레드들 힘을합쳐 D 어. E you a b t freaks t h i n 아... 아... 퍼플의그그그그그 숨어 있는 장소로 와버렸어요. 와와와우와우 우와우와우, 우와우와우, 하지 마라. 우 우와우와우, 우와우와우, 알파벳 얘네들이 침략자들인데 자 아이 한번 t r e a g l e s i e n m I d o n t e n t w l e y u i g o r i s e 자, 지금 프가 각자 퍼져 가지고 알파벳들을 하나하나씩 좀 상대하고 있는 거 같아요. h t 아, 야, 오,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주황이랑 F랑 뭔가 생긴 게 비슷한데 거 이거, 이거, 이게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같아요 거넌거이서못돌아거다뭐 그런.. 그런 소거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이거, 해버려 야, 서로 비슷한 애들끼리 좀 사이좋게 지내면 안 되냐? w 애니 어... 어... 쳐들어왔다 어기가 어디라고? 에이, 막아! <웃음> 이 겁쟁이. 네가날 이길 수 있을 것 같아? It s e e m 자자자자 지금 어그파벳빠베 알파벳 친구들 지금 돌려보낼 방법을 개발한 거 같은데요, 레드가. Yeah, speak. 자, 말해 봐. 아, 통역이구나 Apparently, these alphabet creatures come from another world The letter F is a ruthless b u l l y and nemesis to all letters He is driven by the need to overpower everyone in his path 오오오 우리는 다른 차원에서 넘어온 오우 <목소리> 알파벳 친구들이고 오우 이렇게 된거는 원인은 전부 다 F 탓이다 오우 <목소리> 오우 그러면 어, 잘못하면은 지금 F 오오오오 어, 행성이 전부 다 이제 짓 무너질 어, 위기에 처한 거지 limits. 지금. 그래 얘네들 아 지금 다른 슈퍼파워 그 알파벳들이 안 나와 가지고 N 혼자 지금 힘을 좀 써야 돼. a 래 그래, e w to open up a portal to our world. l e t s e h 옛날에는 우리 전부 다까보였잖아 얘들아. 어쩌다 이렇게 된 거야? 하지만 o 통치가 작았던 애는 다른 알파벳들한테 괴롭힘을 당했고 이를 보도 못한 F 아이 나쁜 1진 알파벳들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역으로 말이죠 <웃음> 하지만 이번엔 표적이 F가 되어버렸었죠 <웃음> 으이, 으이, 아파 어, 그렇게 갖고 있던 증표들을 모두 떨궈낸 F 어? 프릭 아 그래요 너 어떻게 그렇게 나쁜 말을 할 수가 있어 F 프어 네가 그러고 나 알파벳이야? 결국에는 이제 모든 알파벳들로부터 외면당하기 시작합니다 아아아아 아, 아, 아, 아야 왜? 왜 내가 괴롭힘 당해야 돼? 그렇게 F는 자기만의 공간으로 들어가고요 하지만 이 이제 분노를 가득 채운 채로 성장하여 아 r i E N D S. 여기에 원래 F가 들어가서 프렌즈 친구가 돼야 되는데 F만 없습니다. Oh, 더 이상 friends. 우리는 깐부가 아니라 뜻이죠. 오 e d e e 중앙이까지 박살냈고 그냥, 그냥 분노의 화신이에요 지금 에프 전부 다 부실 생각이야 이거 자자버텨줘 레비가 또다른 발명품 개발했을 동안 <웃음> <웃음> <웃음> 어이. 오케이 증표 야 에너 변신! 확실히 겁나 빨라졌어. 야, 아오! 야, 일단은 어 변신한 상태라서 버틸 수 있을 것 같아. 좋았어. 자자자자자자자 알파벳 돌려 돌려보낼 수 있는 차원의 투이 만들어졌습니다. 자자자자, 니네 세계로 돌아가. 오. 왔어. 돌아가지 아, 그렇게 원래 세상으로 돌아왔어요. 아, 애프는 정신을 잃었고요. 아직 이 전쟁은 끝나지 않은 것인가?